중식이 예 마이크 전화 됐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님 <웃음> 누님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형 중식 yeah. 지금 저희가 사실 중식을 이게 <웃음> 이게 시하기 전에 묵으려고 삶을 시켜하는데 시작하는 네. 데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빨리 먹읍시다 그러면 우리 누가 제일 빨리 먹나? 꼭 빨리, <웃음> 빨리 먹는 사람한테 상품을 주는 게 어때요? 줄게 없잖아요 뭐줄거예요 벌칙을 줍시다 제일 늦게 먹는 사람 제일 늦게 먹는 사람한테 어떤 벌칙을 줄까요? 여기 얼굴에 딱써 너무 인도적으로 안좋은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네니 아니면 내걸린거야 <웃음> 누가 누가 가장 늦게 먹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 자.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성균여년형 나, 성균여년형. 네다부러어 이거. 이거 안 비벼지는데 잠깐만. <웃음> 아, 네. 안 비벼져. 갑이 <웃음> <감이> 좀. <웃음> 야 이거 안 비벼지는데. 오늘 이거 입 닦기 없음. 이, 이 끝나고 뭐입 닦고 이, 이거 한게 뭐, 없어. 우잘하고. <웃음> 벌써 오, <웃음> <웃음> 어 진짜 미나 빨라, 빨라지 어떻게 먹어? 이런 <웃음> 밀스. 안 비고 안, 안 비벼오는 비벼 비벼 거 아니야? <웃음> 아니요. 83년 쓰러졌어요. 근데 <웃음> 요 꼬리사람 왜빠졌던데좀 이상해요. 잘먹었요 어디를 빨리 먹었죠? 네요. 네. 오늘 좀 어. 이상하죠? 네. 대식 확리. 네. 감사합니다. 2등 중식. 2등 나오고 있나요? 구명이 나는 것 같아. 구명이긴 어, 하지만. 구명이 뭐야? 그리고 선생님. 별로 지금 내 돈이 어오 없던... 지금 지하덕근 여전히... 형님 다 드셨습니다. 기름 거야. 기름 게. 어이 뭐야 이거. 아아 아, 이런 거. 아너 아, 이쁘게 해주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이거, 이거 아, 이 정도면은 그래. 이거 해놓고 집에 가도 돼요. 이거 에이. 이거 한국 지하철 타고 가도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사진 사진. 잘 나온 덴데. 이잘 나온데. 아니, <웃음> 아니 <웃음> 그살 살려줘라. 멋있다. 오날 길러 봐. 눈썹 한나 진짜 고 싶은데. 자! 아, 네. 7월 27일 날, 네, 7월 27일 날귀엽다네요라 그... 네. 음. 네, 저희가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음. 의상을 맞춘다고 음. 의상을 입었어요. 음. 음. 입니다 맨투맨 티셔츠입니다. 예. 네, 거 예뻐요. 네. 입어 봤는데 네. 색깔은 다 여러가지고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옷이 이제 저희가 원단이나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 재료가 없어서 허욱둥이는 어, 그로디샵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옷을 합찬해 주셨습니다 네. 그 앞에 이런 마크가 있고요 물고기 네. 마크 뒤에 큰 네. 마크가 있습니다 진짜 입어도 이게 이쁩니다 네. 춘배 오늘 나비 넥타이 했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재미없으니까 춘배라도 와서 저는 춘배요 <웃음> 안녕하세요 사요 아, 그만해 네. <웃음> 용수 형님께서 제가 결혼할 때중식밴드 불러서 공연할 건데 결혼할 여자가 없네요 아 슬프네요 오늘 그냥 <웃음> 네, 저하고 국제 결혼해요 아하. 네. 우리도 차트 한번 올라가 봐야죠 몇 위까지? 1위! 스크롤이 같이 제가 읽으라고 했어 귀엽다네요 귀엽다네요 싶으면 저희가 또 이제 이게 왜 이게 아이스크림 받았냐 저희가 어제 클럽에 공연을 갔을 때 같이 스모크, 같이 스모크. 같이 연기, 크스 연기이 확나는 이제 무대에서 네.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중식이가 우리도 할수 없냐 그래서 내가 우리 할수 있다 했죠 네. 어떻게 할수 있냐 배스킹 라면서 먹고 나면은 드라이아이스주 주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에 물을 보면 연기가 확난다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요미오미님께서 쿠폰을 쏴주셨어 아. 요미오미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때문에 아니고 드라이아이스때문에 이 쿠폰을 온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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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판이 <목소리> 어젯밤에 난 네가 비워줬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비띵띵띵 돌아가는 눈빛띵을 바라보 신가, 보 네요？내 머리 싫 은데. Man on whoa.